안녕하세요 캐슬 고양이예요 안녕하세요 캐슬 고양이예요 오늘은 앵두 말고 다른 고양이를 소개하고자 해요 바로 이고양인데요이 고양이는 지금 솔방울을 가지고 놀고 있네요 이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서 몸집이 조금 작아요 새끼 고양이인 것 같아요 항상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거나 자거나 이 자리에 주로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 살짝 졸린가봐요. 많은 고양이들이 이렇게 웅크리고 자고 있어요. 아직 쌀쌀하기도 하지만 지금 날씨가 많이 풀려서 고양이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요. 고양이들은 평균 수면 시간이 16시간에서 새끼 고양이들은 거의 20시간씩 잔다고 해요. 정말 많이 자죠. 그래서 낮에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자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깨우고 싶지만 깨우지 않았습니다. 너무 곤히 잠들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고양이는 또 다른 고양이에요. 정말 웅크리고 자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저기 위에 보시면 저렇게 고양이들이 모여서 자고 있어요. 옹기종기 모여서요. 보이시나요? 까만 고양이도 있고요. 주무늬 고양이도 있고요. 마침 손을 뻗었네요 그리고 알록달록한 고양이도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저번에 봤던 앵두 갈색 고양이 보이시죠 저 고양이가 바로 앵두예요 여러 마리가 모여서 자고 있어요 어? 한 마리가 일어났어요? 어딜 보는 걸까요? 고양이들은 낮에 대부분 여기 위에 올라가서 낮잠을 많이 자고 있어요 고양이들이 높은 곳을 좋아하는 습성 때문인 것 같아요 항상 위로 올라가서 낮잠을 자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어요 다른 고양이가 깼어요 좀 가까이 가봤더니 그래도 많이 졸린가봐요 오늘은 고양이들이 자는 모습 밖에 안보이네요 <웃음> 어떡하죠? 그런데 자는 모습마저 너무 사랑스럽죠?